원딜 차이가 많이 컸어요 어 다시 백픽 잡혔으니까 오예이거예요 제가 열심히 같이 만들었던 UI 아주 특이하죠 아주 좀공좀 좀 드렸죠 사람 다 알죠? 그래도 몇년 게임을 했는데 제가 게임 경력이 되게 오래됐어요 그 시즌2부터 했기 때문에 엄청 오래됐죠 안녕하세요 정하늘 님. 머리오크전이 어, 전성기였죠. 지금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 같아요. <웃음> 아. 내 숨이 붙어 있는 한 고통 밖에 두진 않아요. 예,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팀의 레오나, 다이애나, 트타 레오나랑 다이애나가 이제 진입형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상대가 카소스랑 칼리스타예요 진입형한테는 칼리, 칼리스타, 카소스, 헤카림도 있네요 장판형이 지금 3명이나 있어서 칼리스가 장판형은 아니지만 루난의 허리퀸인 올리면 장판과도 다름이 없거든요 아 그래서 이, 이 판도 좀 어렵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카소스의 하드카운터가 소라카인거는 맞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미드를 폭파시켜봐서 폭파시켜서 어,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건수님 영상이 자꾸 끊기는 거 혹시 모바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아, 감사합니다 아, 혹시 그 뒤에 있는 배경이 끊기는거는 어, 이 영상 자체가 약간 끊김이 있기 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혹시 게임 화면이 끊기는거면은 어... 예, 그 다음부터는 더 화질, 아 끊기지 않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픽 넘어갔으니까 화면 바꾸겠습니다. 예 아이디가 예 아이디 읽어드릴게요. 불의 축제 칼리스타가 클린 게이머, 카서스가 쓰레받기, 해카리미 손정범 님이고요. 손장범 아 일찍 어예 예, 시작했네요. 자, 이번에는 정글이기 때문에 사신소라카 스킨으로 아, 실수예요 3번, 3번 아, 예, 알트 3번 아, 제가 이게 그 효과를 도입하는게 처음이라서 예, 네, 좀 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도 있어요, 예 아프리카랑 다음 생중, 어, 동시 생중계 하지만 다음 팟이 훨씬 시청자 분들이 많습니다. 자, 소라카의 전매특허 풀피갱. 미니언 30초 남았습니다. <웃음> 다음에 위해. 풀피갱의 정의 포션 5개직발로 먹이 한 피를. 이를한 600정도 채워주죠 도 녀석은 이 녀석은 은이녀은 사라져야 이 무나죠. 이 녀석은 이녀이 녀석은 이녀석 시간 때는 저거 제가 이제 시작한지 방송 시작한지 얼마 안, 됐, 안 됐거든요. 어 조만간 이제 일정을 짜서 제 아프리카나 제 블로그 유튜브 홈페이지에다가 공지할 예정입니다. 그때 혹시 관심이 있으면. 어 깔끔한 리시아주. 자 탑이 힘, 아 미드가 힘들죠. 미드 죽지마, 미드 죽지마. 힘간다, 힘간다. 힐간다 힐간다 자 이것이 바로 풀피에 근데 힐 한번만 주면 되겠네 자전 다시 빅대를 먹으러 나이스 탑에 솔킬이 나왔어요 외첩 보경단님 자 저는 이제 예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저의 전매특허가 또 있습니다 풀피갱 말고 미드한테 블루주기 첫 블루부터 저는 뭐든지 다 줍니다 피도 주고 예, 정글목도 주고 이렇게 해도 집니다 <웃음> 이렇게 해도 지는게 라이너예요 이렇게 해도 지는 게 살아야 살아야 할일이라 살아라 살아라 그렇지 자이 블루 주고 제가 보세 풀 피갱 한번 가겠습니다 없네 카정당 있어요 나쁜 카 있어요 제가 할수 있는 건 힐밖에 없습니다 자, 힐이라도 먹고 숙하라 마음의 평안을 위해 정말 슬픕니다 블루를 주고싶었는데 자 이것만 먹고 저 집갔다가 아니 다저 죽겠는데 다이애나 다이애나 죽겠는데 두꺼비애나 죽겠다 아 이럴수가 있나 여러분, 이게 바로 소라카 트롤입니다.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 제가 필요한 곳이 어디죠? 그냥 강타를 쓸거 그랬네요. 이게 제가 갈 길이에요. 아, 이거 완전 망했어요, 망했어요. <웃음> 사실 정글러가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정글 몹을 잡는 거예요 <웃음> 제가 지금 두꺼비한테 죽었으니 할 말이 없죠 정글의 기본이 안됩니다 정글. 사실 제가 아까 보세다가 피 주느라고 결국 두꺼비를 잡을 피를 제가 못남겼습니다 <웃음> 이번 프라이는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3, 2, 1 야, 겨우 겨우 잡았어 이번에야말로 예경비대 길잡이를 반드시 올려야 합니다 이걸 잡아야지 제가 원활한 정글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어? 아 이거 잠깐만 아 이거 못살린다 못살렸어아이 아쉽네요 아, 제가 조금만 더 빨리 달려갔으면 못 털렸네 내 나쁜 가직스 <웃음> 돈이 아니게 블루랑 레드를 상대 정리랑이 다 줘버려 자 탑에 매 순간이 새로운 모험이죠 적을 처치했습니다 우아하게 그렇습니다. 상대한테까지 양보를 하죠. 아주 미덕의 미덕의 홍제. 마음의 평안을 위해. 자, 이럴 때 제가 CS를 먹었으니까 그 값으로 와드 하나 박아두는겁 합니다. 위험하죠. 한번 가야겠습니다아기데 이거 가여 났네요. 야 이거 탑 잘한다. 이번에야말로 놓치지 않고 블루를 줘야겠습니다. 제가 비록 못난 트롤이지만 이번 블루는 드리기가을것 같아요. 나왔죠. 대박 장면 나왔습니다. 대박 장면. 자, 여러분들. 대박 장면 나세요. 대박 장면. 이게 제가 갈 길이에요. 대박입니다. 대박 장면. 대박입니다. 대박 장면. 여러분들 이게 바로 소라카 정글의 힘입니다 자 이제 궁 있으니까 카소스 궁 카소스 궁 있으면 은 제가 바로 쓸수 있어요 어자 처음에 제가 두꺼비한테 죽고 말렸는데 지금 한 번에 복고 해서 한 번에 제가 진짜 이런 장면 한번 만들라고 지금까지 수천 판 소락한 거 아닙니까? 자 카직스 저 보이고 있죠? 핑한번 찍어주고요. 아 다이앤 집 가고요. 도움을드릴게요 자, 카직 스탑, 카직 스탑, 카직 스탑이고요. 바로 지원합니다. 제가 한 곳이 어디죠? 깜짝이야. 진짜 저심못 보는. 자, 것도한 번. 어이야안 돼. 이 깜짝 니야어요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잡았죠 이았안 돼. 이거 로이 자 학살, 소라카가 학살 중입니다 떴어요 자, 피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가가지고 힐 주고 힐 주고 이게 바로 풀피게 그리고 저는 유유하게 어, 레드를 먹으러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요, 메테오죠 지금 제가 카소스보다 지금 더 세요 제가 제가 진짜 옛날부터 카서스 하나는 죽이어나게 아주 잡아왔습니다. 카서스 상대법 다 알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기분 좋게 집 가서 연운사 오면 되겠습니다. 예 용은 지금 저도 되고요. 일단 제가 있을 때 싸워야 돼요. 카서스 한 카서스의 힘을 한 세배는 뺄수 있어요. 제가 자, 이제 두꺼비가 무섭지 않습니다. 자, 두꺼비, 아까 제가 죽었지만 이제는 한 번도 죽지 않고 잡, 잡아내겠습니다. 이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살릴 수 있는 것과 못 살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살리겠습니다, 살리겠습니다. 살려, 살려, 살려. 나 살려, 내가 죽더라도 넌 사는 거야. 내가 죽더라도 넌 사는 거야. 레오나! 레오나를 살렸지만 아쉽게 됐네요. 레오나 같이 싸웠으면 이제 이겼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자, 자, 자, 뭐친장면 자, 제가 살린 레오나 이렇게 킬을 따내지 못합니다. 아, 이런 안타까운 점이. 어, 캐카린 잡았네요. 좋아요.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보세요, 지금 레오나 살려가지고 이킬 얻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어, 안녕하세요, JT님. 안녕하세요, OTX, 어, OTCV님, 예. 지금 정글 소라 바로 아침에 있는 경기라고 있습니다. 블루. 아주 기가 막히죠? 스타만 크면은 지금 문제 없이. 그 해카림 끊을 수 있어요. 해카림이 좀 문제긴 한데 해카림을 치타가 밀어내면서 뒤를 뒤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다 잡아내 다 잡아내 잡아 잡아 내는거야 그렇지 자 이것도 예측샷 한번 해주고요 자, 그렇지, 그렇지. 자 보세요 이게 주문 도둑검을 가면은 음, 추가 데미지가 음. 들어가서 소라카가 킬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템이죠 그리고 이제 용을 먹을 때는 소라카 정글이 쓸수 있는 스킬은 킬 밖에 없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방을 하면 안되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안정적으로 탱딜 힐이 구도가 되면서 뒤에 카직스 있었는데 예못 됐죠? 아, 스틸할 그냥 의, 의사가 없었네요. 위해. 자 이제 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끄앙님 안녕하세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당신을 치유하고 지켜드리겠어요. 자 이렇게 궁써 주고요. 차봐야지, 차봐야지. 그렇지. 보세요. 이게 바로 역갱의 기본입니다. 궁역갱. 자 소라카 사기란 말 나왔죠. 당연히 이런 말, 이런 거를 하는데 소라카 사기란 말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아 이런 거는 장면도 아닙니다. 아까 그런 레오나, 아, 다이애나 트리플 먹여주는 그런 것들이 장면이라고 할수 있죠. 자 저는 유유하게 집 가서. 자 이제 각 라인에서 음, 터지는 음, 소리들이 음, 점점 흘러오고 있습니다 전 이제 기분 좋게 게임을 계속 진행하면 음, 되겠습니다 잡으시고 음, 그럼요 이 정도 해주는데 사기란 소리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대로 계속 스노블링 우 한번 아주 신나게 한번 불려보겠습니다카서스 그로 카서스가 궁으로 킬먹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제가 살아있습니다. 제가 시즌 2부터 카서스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게 다 카운터 쳤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흥했는데 카서스한테궁궁키을 먹인다는 건제 수치예요 프라카 접어요 자 이제 궁궁 8초잖아요 궁 이것도 탑 보고 있다가 죽을 것 같으면은 궁 써주면 돼요 5, 4, 3, 1 남았죠 근데 그냥 일길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 자 이거 보세요. 궁 써줬죠. 궁 써줬으면 아 이런 <웃음> 어쨌든 제가 어, 어쨌든 제가 그 카서스한테 킬를 안주지 않습니까. 네, 저는 공약 지켰습니다. 아 태클 많이 걸려요. 태클 많이 걷는데 제가 다행히도 좀유명해지 나머지 사람들이 이해해 주더라고요. 아, 니네 소라카 정글하던 새끼구나. 그래, 알았다. 니자궁을 네 해라. 물론 이런 반응이면 좋습니다만 이 네, 네 정글하는 꽃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본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어쩔 수 없어요. 확실히 유명해지면 좀 이해해 주는 게 있는데 아, 이거 죽겠다. 배우나 어, 그렇지. 대박이야, 대박. 대박. 대박. 나 났어. 나 살렸어, 살렸어. 그래, 넌 내가 살린다. 자자자자 힐 자, 자, 자, 먹고 힐 먹고 다 들어가 다시 들어가 다시 그래 다시 들어가란 말이야 들어가란 말이야 들어가란 말이야 들어가란 말이야 일로 와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야힐 주게 힐줄게만필만필봐라봐라봐라자 불피 만들어 주고 제가 아까부터 레오나 살려서 다 이득 받지 않습니까 레오나 무조건 살려야 요 응, 응. 자 살렸죠 살렸죠 살렸어요 살려야 살려 다 살려 다 살려버릴거야 카서스가다죽이애라는다 살릴거란 말이 아니야 자 빨리 먹었고요 어우 내가 위험해 내가 위험자 이럴때 포션 역할을 하는 경비대의 길잡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죠. 받고 후. 소라카의 피 수급어는 이정글몹들이에요 소라카 정글이 좋은게 이렇게 군데군데 나의 피를 채워줄 놈들이 많기 때문에 별의 <웃음> 이 라이너들 역량이 딸리면 사실 예, 힘들어요 저도 그렇고 요 근데 이제 어, 조금이라도 정말 정말 1%라도 잘하는 사람 만나면은 소라카 정글 미쳐날뛰입니다 예. 제가 키운 곳이 어디죠? 자 이제 다시 블루 먹여주고요 자 유리할수록 오브젝트를 잘 챙겨야합니다 그리고 10초 남았죠 궁 궁각되고 있습니다 궁각. 자 이제 자카서스궁안 떨어지네요. 예저못 잡을 거 아는 거예요. 자 리븐이랑 지금 카, 카직스랑 싸우라 하죠. 이것도 잘 봐주시고요. 세어. 누구나 다 실버부터 시작합니다 페이커도 실버부터 시작했어요 시작. 정말 자력으로 골드 달고 플래티엄 달고 이래 보시면 아 롤이 정말 뿌듯한 게임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그냥 게이, 게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은 다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별로. 그리고 또 롤이 어, 평생치 욕을, 평생치 욕 플러스 곱하기 한2 0배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그런 게임.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불쌍한 거는 그냥 저기 친구분들 아무한테 가서 자랑해서 다 먹혀요. 막 사람들이야. 롤 많이 하는 사람들이야. 막 부실고 이러면서 놀리지만 실제로 롤 하는 유저 중에서. 시, 골드 유저가 굉장히 희귀한 편이에요. 다들 이제 브론즈, 실버 이러는데 골드 단계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별들의 부름이 들리는군요. 이건 내가 먹어야겠다. 원들이 있으면 줄라 있는데 그냥 다이애나 다이애나 먹자. 그래 다이애나 먹고 쭉쭉 하나 라 끼고 나도 된다. 이건 내가못 살릴 것 같구나. 아이고 아까워라 아깝다 아깝다 자 이거 다 잡췄구나 잡자 잡자 잡자 잡자 잡자 잡자 잡자 만물을 기념이 다더블 이게 자 이제, 이제 탑 2차 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블루도 뺏었보아니까 지금 탑을 빨리 밀어야 돼요 오휴야 죽을줄 죽을 어휴 죽을, 죽을, 죽을. 피가 필요해. 피가. 자, 여기 상대 블루에서 아 상대 정글에서 제일 좋은 건이 늑대 정글입니다. 늑대 정글 먼저 주실까요? 아, 이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카직스가 좀 잘하네요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카직스 잘합니다 제가 아까 포탑에서 멍청하게 맞았던 게좀 컸어요 이거 시간 더 주다가는 게임 비벼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바론바론 바론 먹고 예, 운영해야 됩니다. 타워 깨야 돼요, 타워. l 은 타워 부수는 게임입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압기 자꾸. 들의랩 붐이 달리는군요. 자, 바로 이것만 뺏기지 않고 먹으면 이거는 먹기. 아, 가지 버있네요 이건 그냥 먹어요. 그냥 먹어요. 이거 그냥 먹는 겁니다. 가지도 버려 있어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파죠. 스킬인데요. 스킬 할 만한 상대가 지금 아 이건 그 순간 그 순간 그 손이 느려서 눈을 못 썼어요.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제가 죽네요. 공 잡았고 공 잡았고 자 이제 카사스 궁이 한번 날아올 것 같은데요 안 날아오네요 제가 있는데 어떻게 카사스 궁을 쓰겠습니까 게임 아, 끝났어, 게임 끝났어요, 게임 끝났어요. 네. 아, 야, 아주 아, 아주 저, 재미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레전드 영상이 많이 나왔네 그렇지 수고하셨습니다 칭찬돌리 예, 다음엔 한번 낮에도 방송 시도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원래 이거 막판 알라인데 이번 판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번더 가겠습니다.